정강의 113강 154문 은혜의 방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웃음> 제가 읽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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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음.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이 세례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음. 그리고 십자가 사건 앞뒤에 두고 이제 이 성례에 대해서 재정을 해 주셨습니다. 음. 음. 음. 로마 케톨릭에서 이제 칠 성례를 얘기해서 굉장히 이제 뭐 나름대로 신자들을 돕는 차원에서 시청각 재료로 사용해서 그렇게 성례를 다섯 가지를 더 부과해서 더 했는데 사실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정에서 명하신 것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통상적인 은혜의 방도 중에 하나인거죠. 우리가 교회 속에서 이제 절차를 따라서 차서 있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할때 일반적으로 누려야 될 그런 은혜의 방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는 다른 것이늘 말씀드리지만 알미니안들은 이 특별한 경우를 생각을 하지 않아서 잘 믿을 걸 알고 선택하셨고 이끌어 가신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칼빈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노인이나 정박가들 뭐 태아들 또뭐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따로 특별한 방도로 구원을 하시지만 이 교회를 창립하고 나서는 이제 교회적 질서 속에서 이 은혜의 방도를 누려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적인 질서 속에서 이것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누리가, 누려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이 되는 거죠. 음. 이제 이 은혜의 방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봐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에 초점을 두어야지 방도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방도라고 하는 건 수단이죠 이제 방법 방법이다 수단이나 방법을 방도라고 합니다. 이게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 그큰 것을 함의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웃음>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은혜의 방도에 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은혜의 방도와 관련한 그 중요한 주제들을 여러 문답에 걸쳐 자세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주제들을 생각해 나갈 때, 항상 은혜의 초점을 방도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는 방법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도 어떤 기술적이고 방법론적인 것들을 그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방법들을 잘 써서 기술들을 잘 써서 이,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이고 방법론적인 것들을 교육해가지고 그걸 익히도록 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익혀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잘 살아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웃음> 대형서점에 가서 자기개발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 온갖 주제에 관련해서 각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방법론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그래서 그런지 그리도의 교회로 서서 거룩한 사명을 행하는 일에도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을 구현하는 것보다는 서, 교회 성장을 위한 방법, 어, 이제 <웃음> 교인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 만드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내용들 그런 것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는 결국 성신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웃음> 그러니까 신자들은 일반론을 일반개시 보편 개시를 생각할 때도 항상 특별 개시를 누린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일반 개시지,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일반 개시예요,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 그 사람들은 자기 영광과 자기 꿈, 자기 보람을 찾고 자기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지만 우리는 일반 개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형제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은 자로서 생명이 있다면 그런 안목에서 일반적인 방법도 취하는 것.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 그건 좋은 일인데 그걸 왜 취하냐? 그냥 내내 내 장수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모르니까 통상적인 방법을 잘 써서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형제들의 유익을 구하, 구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의 건강도 돌보는 거죠 그런 그런 속에서 그, 그 방법론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잖아 요 물질 관리도 마찬가지. 물질 관리도 거기로 모아지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 그리토께로 모아지는 지식이 아니면 다 헛된 것이다, 이 말이야. 사람의 지혜를 쫓아가는 거지 그냥 어떻게든지 사람을 끌어 모아가지고 어떤 현실을 유지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목회 기술, 시, 신학적, 목회 방법, 수단, 그런 것들, 사람 관리, 이런 것들을 다 그런 식으로 추구하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그런 배려를 해야 되고, 그렇게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각자가 그걸 차서 이렇게 누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일반적인 걸 가지고 결국은 자기, 그, 자기와 관련해서 써먹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만해지고, 패망으로 갑니다. 자기가 잘나서 뭐, 복귀 잘해가지고, 설교를 잘해가지고, 대인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그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그렇게 일반적인 논리도 안 지키면서, 특별 게시만 붙잡고 간다.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사실. 하나님 일반 법을 주셨는데, 아 하나님 건강 주실 거야 하고 건강을 막 써보세요. 그럼 그만큼 허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건강을 다 아까 뭐 여기 바울의 경우를 봐서도 그렇지만 건강을 다 써서 주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할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때는 그렇다. 합니다. 방법론에 빠지면 절대 안되는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늘그 은혜적인 안목에서 이 방법을 생각하고 누려가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죠. 아니면 자기가 다 해버렸으니까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게 마땅하다고 보는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초점을 둔다면 당연히 은혜 주시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될 것이고 은혜 얻는 방법에 대해 이제 집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은혜 얻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거지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히 그리토를 바라보는 그것일 뿐입니다 루터가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신조들이 다 그런 심정을 가져야 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 내가 살수 없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거지지, 일반 론도다 무시하고, 그냥, 거롱뱅이처럼 그냥 살아가는 그런 거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음. 자신이 천상의 일에 관련해서 소경임을 절감하고 간절히 그리스도에 손을 붙들고 나가는 그것일 뿐입니다. 일반 법을 써도 내가 그걸 썼기 때문에 그게 결과가 있다가 아니고 주님의 주님이 때에 주님이 이걸 쓰셔야 그 결과가 있다. 그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웃음> 이것이 오직 은혜의 복음에 담긴 뜻입니다. 요건대 은혜의 방도는 오직 은혜를 구현하는 방도입니다. 오직 은혜를 구하는 아, 교회와 신자를 위한 것입니다. 뭐, 이따가도 보겠지만, 세 가지잖아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복음강, 그 말씀은 복음 강설이. 해명된 네, 복음 강설이죠. 은혜의 방, 통상적 방도, 그리토께서 쓰시는 방도. 그러면, 대여문답 153문에서 은혜의 방도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53답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토께서 중보사역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려고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들은 무엇입니까? 그리토께서 중보사역의 유익을 자기 교회에게 주려고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들은 그분이 정하신 것인데 특히 말씀 성령과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택한 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권적인 측면에서 효력이 있는 게 있고, 우리가 누려가는 측면에서 그 은혜로운 효력이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주권 먼저 그거 해주지 않으면, 아유, 난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 말은 자기가 그, 은, 그 뒤에 우리가 누려가야 될 은혜의 방도를 취하면서 말할 때 의미가 있죠. 그걸 취하지 않고 자기 책임도 하나도 안 하고 은혜의 방도로 통상적인 걸 줬는데 그거 하나도 안 쓰고 에? 말씀을 진력해서 보고 과연 그런가 살펴보고 그 성례를 통해서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그것이 그그 그 우리 쪽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숙명론자, 기, 기계적인 운명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의 방도를 공부할 때 생각해야 할세 가지 주제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봤습니다. 무엇보다 은혜의 방도는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만,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감히 하나님께 은혜를 내놓으십시오 하고 절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게 나오죠 뭐 골로스에서 2장 19절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게 내가 물을 줬는데, 아, 그래서 결과가 있는 걸 가지고 내가 공을 얻어먹으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심었다고 하는 것에 공을, 그, 업적을 돌려가지고, 어, 하나님께 돌려가야 될 것을 자기가 취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전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은혜, 얻는 근거가 되지 않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토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토의 말씀을 듣는 거지만 내가 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와야 된다 이게 아니고 들을 때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것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런 자세를 늘 가져야 돼 그런, 그런 방도들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도 누려가지 않은, 은혜도 구하지 않냐. 은혜로 구하지 않고. 그거는 안 되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을 더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무엇을 주십시오. 할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했는지 잘알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잘한 것보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더욱이 우리가 잘한 그것도 내가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라 성신님이 은혜 주셔서 행한 것이며 내가 행한 그 점에서는 내 실수 내 부족이 틀림없이 거기 들어 있어서 그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책망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겸손한 사람의 태도가 되는거죠. 뭐 조금 헹궈가지고 뭐 항상 뭐 대우받으려고 사실은 말한대로 또 하나도 안했으면서 자기가 다한 것처럼 말을 해버리고 그러면 뭐 책망받을거예요 시편 73편의 시인이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나서 실족할 뻔했다가 나중에 자기 생각이 틀린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73편 22절 23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 주니, 주의 앞에 짐승이어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의,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늘 이런 태도가 중요해요. 내가 한게 없다. 내가 오히려 좀, 요번에 그 저희 강상순 목사님 은퇴식 때그 강, 강, 목사님이 답사하신 내용이 꼭 그렇게 답사를 하셨더만요, 보니까.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저해하고 방해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결과를 내셔서 여기까지 왔다. 이게 우리가 사실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그게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 게 내가 조금만 하면 다른 사람 못한 것만 다 보이고 막내말안 들어서 그렇다고 얼마든지 그럴 만한데 음, <웃음> 이런 시인의 고백이 참 은혜가 있는 사람의 고백이죠 자기가 똑똑한 것 같이 악인의 일에 관해서 말했습니다만 사실은 죄 앞에 우매무지하기가 짐승과 같다고.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되어가는 현실을 보고서는 저 악인의 형통하고 주를 순종하는 나는 어떻게 이 모양입니까? 하고 말했지만 그것이 짐승같이 우매무지한 소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뭐 오전 강설때도 봤지만 바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돌로 맞는 속에서 어? 그렇게 저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할수 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웃음> 바울도 이 시편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웃음> 알고 있었겠죠 <웃음> 그러니까 그런 우매무지한 자신이 그런 중에도 주와 함께 했던 것은 오직 주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혹잘 믿는 것이 있다 해도 다른 사람보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은 내가 남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진짜 생각이 똑같아요. 주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없어 청년,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주위의 친구들, 특히 믿지 아니한 그분아 동료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런 점을 꼭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덜 타락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을 일반적으로라도 붙잡아 주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이 교만은 절대 금물이 주님께서 매순간 여러분을 붙드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마음을 높여서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 부끄러운 처지에 초라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악인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든지 잘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떻게 마음대로 죄짓는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하게 살더라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더라도 죄 짓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죄 짓지 아니 하는 편이 비할 수 없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 저 사람은 차라리 가난한 게날 뻔했다. 그런, 가난했으면 저런 죄를 안 줬을 텐데. 가난하면 뭐돈 많다고 버기고 뭐 잘났다고 그 버기는 일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더욱이 이제 주님을 참되게 믿고 나가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의 뜻을 조차 이것도 저것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주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빌리포서 그 4장 13절인가, 그, 기억하기는 그런데, 그, 내가 뭐, 높아졌을 때나 낮아졌을 때다죄 능력으로 그 그렇게 그 환경을 대처할 능력을 얻었다. 이게 돈으로 지식으로 뭐 건강으로 명예를 뭘할수 있는 게 없죠.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명예를 주시면 뭐 하겠다. 그건 불신자도 하는 소리예요. 그건 불신자도. 이 신자들은 그거 안 그리 하지 아니할지라도. 뭐, 아가나무 잎에, 그, 뭐, 열매가 없어서,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 한분만으로 족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하죠. 소명을 행하는 길이, 처음에는 세상 행복을 포기하는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이나 마가복음 8장 34절, 또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나를, 누구지 나를 쫓아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게 소명을 이루는 것. 그게 이제 오래된 신자가 할 일이 아니고, 이제 제자로서 첫발을 내딛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 제자로서 첫발을 내딛는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 길, 정반대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처음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 지혜도 부인 내려놓고. 자기 능력도 내려놓고, 자기 권력도 내려놓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걸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내가 의, 상대적인 의의를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에 부하가 나는 것은, 그게 나의 은사고, 내 책임이다. 내가 오히려 그것을 제, 제어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섬겨야 될 일이지. 그걸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고 할게 아니에요. <웃음> 주님의 뜻을 다 행하지 못해서, 그, 우리가 이제 탄식하게 될 정도가 되는데, 이 주의 뜻대로 살면.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뜻을 좇아 소명을 행하는 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길이고 새 사람으로 자유롭게 행하는 길입니다. 영광스러운 길이고 능력 있는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 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자기 십자가는 그냥 낭만적인 게 결코 아니잖아요. 당시 언어로 이 언어는 사형죄를 지고 저 사형죄를 언도 받아가지고 팍하는 거죠 예, 세상에 대해서는 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와 같이 이게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도 조금 사람인데 뭐 조금 누릴 건 누려야지 그렇게 아무리 해봐도 그거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요컨대 은혜의 방도에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주께서 은혜의 방도를 쓰셔야 한다는 다지.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방도를 배울 때 바로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은혜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은혜의 방도를 따라서 순종을 했지만 주님이 결과를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죠. 어 그래야 제가 그 영광에 가담한 자로서. 은혜도 누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응? 은혜에 위 은혜를 취해가는 것입니다. 둘째 은혜의 방도는 중보사역의 유익을 주는 수단입니다. 중보사역의 에, 그 유익을 다른 말로 하면 또 은혜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이 이처럼 유지보존됩니다. 이 은혜 때문에 심지어 악인이라도 살고 숨쉬고 기동할 수 있고 때로는 신자보다 더 선한 것들을 더 많이 누리게 도 됩니다. 바꾸어 말씀드려서 이 은혜 때문에 신자는 마치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처럼 먹는 것과 입는 것만 보장받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건데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공간이에요. 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쓸수 없는 공간이. 거기도 무슨 농사를 줘가지고 뭘 먹을 거예요. 뭐 어떻게, 뭐, 가축을 키워가지고 먹을 거예요. 뭘, 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공간이. 인생의 과학. 애국에서 무슨 보아를 갖고 나왔어도 그걸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걸로 하나님 나라의 그 성막 짓는 일에 쓰일 수는 있어도, 그거 자기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절대 못 쓰는 거예요. 양과 뭐, 뭐, 이런 거 갖고 왔어도, 그거는 제사를 위한 거지. 예?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먹고 마시기 위한 축제장에서 필요한 거지. 개순전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게아 광야는 그런 공간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까 우리가 10편, 78편 그 내용을 기도했지만 그렇게 주님이 배려를 가지고 참고 참고 참어도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저희는 육체뿐이다. 살덩이뿐이라는 거죠. 그다 알고 저희 체질을 알고 10편 103, 14절 거기 체질을 알고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잘할줄 알고 한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의 언약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언약적이고 선택적인 열심을 계속 내, 내고 계시니까 우리 안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중보 사역에 의, 의, 의지할 수밖에 없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이게 돈 문제 가지고 이거 교훈하는 중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이 가 된다고 했는데 그 대응 중에 나오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이게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는 최소한의 것이죠. 이것은 광야에서 우리가 입는 옷이 헤지지 않고 신발이 어, 닳지 않았다고 주님 40년 동안 그렇게 우리 이끌어가셨는. 그 표적과 기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거, 더 좋은 먹거리, 더 좋은 즐길거리, 누릴 거리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줄로 알아. 이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 열등감 속에서요 죽어요 우울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죽는다. 고 아, 특히 또 나보다 못한 인생 같은데 나보다 훨씬 더 말을 거느리고 어, 저, 종을 부리고 해봐요 이게 꼭지가 꽉, 꽉 돌지 않겠어요. 학교 다닐 때 맨날 놀던 친구가 아, 사회에 나가서 부모 잘못 잘 만나가지고. 또 때를 잘 타가지고 그런 일을 겪고 있으면 더 양을 놓겠죠대그 그런 거 갖고 시기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늘 먹을 것과 입을 것조카 주로 알고 살아야 합 그런 거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못 먹겠다고 엄마 못 먹고 있다고 엄마고 불평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 0장그 그, 광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했는데 너희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 우리에게 본이 되는데 이제 반면교사가 되는 건데이 <목소리>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로 나가는 데꼭 필요한 만큼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 인, 있으면 좋다는 줄로 알아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죠 너희 천부께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주실 것이라 하실 때 바로 영원한 나라로 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사명과 소명을 이루고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은 영원한 나라에 가는 수단, 일종의 탈 것에 불과합니다. 만일 누가 차를 타고서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에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차의 마음을 뺏겨 가지고 더 좋은 차를 얻으려고 하고 더 좋은, 더 많은 차를 가지려고 하고 그 차를 보관하기 위해 아예 거기에 창고를 짓고 여기 눌러 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살 타고 목적지로 가야지. 수단으로 준걸 가지고 목적지를 가야지. 수단으로 준걸 가지고 자체에 거기 빠져있으면, 그거, 그거 유지하고 지키느라고 정신이 나가있으면, 이게,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이다. 일, 일인가. <웃음>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데 필요한 모든 걸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십니다. 신자는 이 분명한 약속을 믿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를 떨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질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실질이라는 게딱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점을 향해 그 완전한 충만함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게 그 실질이에요. 그게 열매고 그게 없으면 부차적인 거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수단으로 준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오히려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전부를 얻어도 그것으로는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천, 천하만물을 천다 죽어도 한 영혼을 구속을 못한다고 시, 시인이 말했잖아요. 그러나 친척, 재물, 생명을 원수에게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우리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인데 천하를 잃은 것보다 더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보사역의 유익입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은혜의 방도로 주신 것을 열심히 누리려고 해야 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누려보려고 하고 말이죠. 자꾸 늘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갈수록 뒤로 가면 안 돼요. 세상에 무거운 짐이 자꾸 그냥 끌어 눌러 가지고 그 순례의 길을 자꾸 잡아 끌어대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 적극적인 고난을 받아야지 애매한 고난을 받으면 안 돼요 사실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주님의 뜻에 부복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지만 그런데 이제 그 중보사에게 유익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스러운 것은 그 유익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사실에. 니다 은혜의 그 중앙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죠. 새 것이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새 것이, 새 사람이고. <웃음> 주님께서 중보사에게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리또의 몸과 지체가 되게 하신다는 뜻이고 주님이 이제 우리 없이 사시지 않고 우리 없이 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또의 생명을 살아내고 그리또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신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진히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아, 그리또의 품위를 발휘하고 그리또의 나라를 드러내고. 그, 사도행전 18장 끝부분에 그 보면,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또에 관한 것을 아주 막힘이 없이 가르쳤죠.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 그게 그리또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꼭 그리또의 나라고.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께 속했으니까 주님의 품위를 발휘하는데 내 삶에 그, 그 존재의 당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 자기라는 게 어디 있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게 독립이에요, 사실.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께 받을 거 받고, 주님께 드릴 걸 드리는 게, 그게 독립이지. 무슨 기술, 방법을 많이 배워가지고, 내가 그걸로 내가 어떻게든지 어떤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다. 목회 기술, 신학의 기술, 에? 그거 아닙니다. 오직 은혜만, 어, 받아야 돼. 그리 을다 드러냈어도 아날 무익한 종이다 내가 오히려 방해하고 주님의 걸 발걸음을 절개했는데 오히려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주님이 그래도 나를 끌고 가시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고 그리스도의 인격 사랑을 들어. 이게 창조하신, 그, 이게, 에베소스 4장 13절 말씀처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그 충만에까지 자랄지라, 그, 왜, 그, 왜, 그 목표를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뭐 얘기한 거예요? 교회 질서를 얘기했잖아요. 예? 16절까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교회 질서. 그게 다,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이게 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특징, 독립된 사람과 독립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 일반적으로도 말이죠. 어른이 된다는 건, 굳세진다고 하는 게 굳건해진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가는 길에 뒷정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다 뒷정리 쫓아가면서 해줘야 되잖아 네? 먹을 거 입을 거뭐다 해줘야. 그 어린 애들 특징이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자기가 자기를 다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보잖아요. 그게 어른이죠.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독립도 못 하고 맨날 다른 사람 뒤치다 거리 그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누추해진 거죠. <웃음> 아무튼 우리 같은 사람을 쓰셔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드러내기로원합니 당신이 그냥 말씀한 맞으면 다 이루실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 오히려 폭 붙인 거죠 혹 붙여가지고 <웃음>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고 반대로 꽃은 길을 쏘고 가려고 하는 인생인데, 그거 우리를 붙이셔가지고, 그냥 끌고 가시잖아요. 은혜로. 아 그니까 참,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수 없어요. 그니까, 러 우리에게, 우리 은혜가 있고 독립된 사람들은 그런 혹들을 기꺼이 자원해서 붙이고 가야됩니다 나한테 맞는 사람한테만 딱 <웃음> 격에 맞는 사람 서로 이제 저저줄 저 사람만 가는게 아니고요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